클라린의 주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클라린의 주법 2부에서 말씀드린 오 모양, 즉 휘파람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. 그만큼 휘파람 입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? 세 편에 나눠서 이렇게 액기스만 뽑아 뽑아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까망피리는 할 이야기가 남았기 때문에요. 클라린의 주법 마지막 시간 추가 보충 강의를 한번해 볼게요. 오 하는 휘파람 입모양 기억나시죠? 휘파람 입모양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랫입술 아랫부분은 팽팽하게 펴지면서 살짝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드렸어요. 제가 설명드렸던 오 모양 휘파람 입모양을 해외에서는 밀크쉐이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빨대를 이용해서 밀크쉐이크를 빨았던 입모양과 근육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클라리넷을 불면 클라리넷 주법이 완성되는 거죠. 밀크쉐이크가 가진 그 고유의 밀도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입술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오 모양이 형성이 된 건데요. 클라리넷 주법, 입모양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. 이 밀크쉐이크 방법으로 주법에 접근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지 않고도 내입 모양이 오 하는 상태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. 제가 보통 전화 상담할 때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입술이 풀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. 클라리넷을 장시간 연습하면서 안 쓰던 입술 주위에 근육에 힘을 쓰다 보니까 근육이 지치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입술이 풀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제가 설명한 O 하는 클라리넷 주법을 사용할 경우에는요. 인중을 기준으로 양옆과 아랫입술 중앙을 기준으로 양옆에 힘이 풀리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? 나는 안 그런데?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클라리넷을 장시간 불었을 때양볼 쪽에 근육이 땡기는 분들이 있으시죠? 그런 분들은 에 라는 입모양에 힘이 많이 들어간 채로 연주를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아마도 이런 분들은 입에서 바람이 새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아무리 힘을 써도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. 에 라는 입모양이라면 소리가 이쁘게 나지 않는다고 제가 클라리넷 주법 2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. 힘을 쓸때 보통 어금니를 꽉 깨무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 보통 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클라리넷을 불기 전에는 오 모양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내 몸이 힘을 써야 된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. 그렇게 돼서 에로 입 모양이 오에서 에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휘파람 입 모양을 한 상태로 이렇게 바람부는 연습을 하신 후에 악기로 동일한 입모양을 유지하면서 연주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또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이용해서 오 모양 이런 모양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만 불면서 적응해가시는 것도 좋고요. 예전부터 클라리넷 주법으로 고민인 분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노하우하고 데이터가 참 많이 쌓이긴 했어요 해결하는 방법과 훈련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뮤직포레스트 클라리넷 레슨 스튜디오에서 현재 레슨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클라리넷 주법과 입모양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나요?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. 서초동 뮤직포레스트 클라리넷 레슨 스튜디오를 찾아주시거나 까망필이의 메일, 블로그, 댓글, 네이버 카페, 클럽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해주시면요. 제가 힘이 다는 대로 열심히 도와보겠습니다. 이상 까망필이였습니다